안녕하세요. 오늘은 코 블랙헤드 제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 시장님, 네. 코 블랙헤드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뗄수건을 불린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뗄타올로 민다라는 거예요. 샤워하다 보면 풀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 블랙헤드를 관리하라고 할 때, 뭐, 아하, 바하, 이런 필링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첫 단계에서 하면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너무 많이 박혀있기도 하고, 이런 약한 필링 제품으로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화장솜에다가 저희가 보통 루치아젤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 피지를 녹이기도 하고 촉촉하게 뿔려 가지고 저희가 피지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관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필링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링 제품 하나 정도는 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우선은 필링을 어, 흠뻑, 솜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솜 전체를 다 붙이면 아무래도 이좀 접착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이걸 하나하나, 하나. 맞죠? 얇게 얇게. 어, 저 사실 한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웃음> 좀 자극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특히 좀 약간 콧볼에 굉장히 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잘 붙게끔 붙여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나면 은 피지 성분들이 그러니까 각질 제거도 도와주고 그리고 바하 성분들이 피지를 녹여 주기 때문에 좀 결이 매끈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분 방치를 하나요? 네 그쵸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하는데요 비슷해요 마스크팩을 할 때도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붙이고 있잖아요 어. 실장님 실장님이 피지 제거하는 거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두세 어, 번 2, 번 <웃음> 아, <웃음>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깨끗한 느낌이 좋아요 생각나? 그 우리 x 선생님 있었잖아 2, 3일에 막한 번씩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여기 코에 까매신 거 나중에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너무, 이렇게 피지가 싫다고 해도 너무 작은 제거를 하면은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때타월로 2, 3일에 한 번씩 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살이요 그냥 겉에 거만 걷어내는 식으로요 아네 여기서 실장님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연봉으로 살짝 이렇게 피지를 걷어내는 그런 제품들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것도 될수 있고 나쁜 것도 될수 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살살 겉을 약간 문지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네, 떼타올도 떼타올도 네, 할수 있죠 단 일주일에 한 번만 약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여드름을 짤때 저희가 코메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직들이 좀 촉촉하게 뿔려 있는 상태에서 살짝 슬라이딩하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너무 꽉 누르면 흉터가 생기니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피지가 많지나 분명히 그때 제거했는데 한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코 모공 청소를 할 때는 절대 짜지 말고 살살 녹여서 긁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필링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매끈하게 피부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